안녕하세요. 검은사 모바일 총가 프로듀서 조영민입니다. 오늘 모음과의 마음 행사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 행사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까지갈 때까지 우리 얘기 많이 하고 즐겁게 오늘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주말에 초대해 주셔서 잘 놀고, 잘 먹고 갑니다. 이렇게 모여서 간담회 한다음자체 감사하고, 재밌게 잘 즐기고, 맛있게 먹고 갑니다. 네, 오늘 하루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